자 이번에 읽을 광고는 윈저 프리미어 광고입니다 위스키 광고죠 언더락스로 마시기 좋은 위스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이 얼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얼어 있어요 <웃음> 어머 이렇게까지 했나 싶네 그런데 어쨌든 어, 먼지가 떨어졌네 사람과 사람 사이가 녹아든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일본에서 유행했던 광고 중에 뭔가 사람과 사람, 휴머니즘 뭐 이런 이야기들을 기자로하고 있는 광고들이 많았는데요 또 아무래도 한참 우리나라 광고도 일본 광고에 영향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주로 그런 분위기로 표현한 광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 광고도 한번 읽어 볼게요 윈저 광고는 일단 전체적으로는 비주얼이 위에 있고, 그 다음에 아래 윈저 병을 굉장히 크게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읽어볼게요. 헤드라인이 녹아든다. 서브헤드가 사람과 사람 사이가 녹아든다. 입니다. 그리고 바디카피 중에서 제일 첫 줄을 리드카피라고 해요. 뒤에 있는 카피들을 리드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첫줄 리드 카피라고 합니다. 혀끝에서 은은하게 녹아드는 윈저 위스키의 예술, 그 맛과 향의 극치 12년 이상 숙성된 스코틀랜드의 자연이 녹아 있습니다. 힐앤 톰슨의 200년 블렌딩 비법이 녹아 있습니다. 은은하게 녹아드는 윈저의 그 특별한 맛과 향 얼어붙은 사람 사이도 따뜻하게 녹아듭니다 어, 이 바디카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적으로 쓴것 같아요 이 녹아든다 라는 컨셉에 굉장히 충실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녹는다 라는 단어를 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쓰고 있어요 어, 헤드카피에서도 녹아든다 서브헤드에서도 사람 사이가 녹아든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바디카피의 리듬 문에서도 녹아드는 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구성을 보면 이렇게 한 문장, 그 다음에 두 문장 그 다음에 서술로 종결하지 않은 세 번째 문장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 이렇게 있는데요 이네 개의 문장 안에 다 녹아가 있어요 자연이 녹아 있습니다. 비법이 녹아 있습니다. 녹아드는. 윈저를 꾸며주는 말로 녹, 녹아를 넣었고요. 그 다음에 다시 녹아듭니다. 종결했죠. 그러니까 리듬문까지 해서 녹다라는 이야기를 다섯 번 반복을 했고 헤드라인에도 있고 사랑과 사이가 녹아든다 하는 서브에도 있고 강조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쓴 거예요 여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원료나 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한것 같고요 두 번째는 비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민저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게 엔드베네핏이죠 결국은 민저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혜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카피 같은 경우에는 좀 구조가 좀 좋지 않나 플랜을 잘 짜신 그런 카피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피는 저는 좀 깔끔하게 잘 나왔다 라는 느낌이 드는데 비주얼이 뭐 저는 뭐 디자이너가 아니라서 일반인으로서 어떤 감상을 이야기하자면 <웃음> 이 기획자가 이러이러한 비주얼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디자이너하게 좀요청한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비주얼이에요 너무 직관적이어서 그래서 아마 <웃음> 기획자고 커피라이터가 상사고 디자이너가 후배지 않았을까 <웃음> 약간 그런 어, 느낌이 드는 조금 너무 설명적인 좀 비주얼이라서 이거는 디자이너 머리에서 나왔다기보다도 뭔가 기획자나 카피라이터 머리에서 나왔을 것 같은 약간 그런 비주얼이에요 이렇게까지 이렇게 사람 얼굴까지 이렇게까지 집어넣을 거는 좀 아니지 않아요? 너무 설명적이잖아 그림자 처리도 좀 어색하기도 하고 이렇게 얼어있는 모습도 그렇고 그래서 와 디자인에 대해서 밸런스를 이야기를 한다면 조금 디자인이 너무 직관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. 자, 윈저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.